쓰레기를 먹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왜 소화가 안되지 아난왜 뭔가 속이 더부룩하지 가스가 차지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메시타주영소의이정원입니다 매번 먹을 때마다 속이 되게 안 좋고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식단 방법 노하우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뱃속에 넣으면 그냥 무조건 우리 몸에 어떤 양분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먹는 게 우리 몸에 다 흡수가 될까요?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소화가 돼도 흡수가 되어야 몸을 키워주는 거예요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흡수율을 높일지를 고민해야 되고 몸을 키우려고 한다는 것은 곧 건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먹었을 때 뭔가 배변으로 나온다, 설사한다 그런 분들은 흡수가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나는 소화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식 섭취 꿀팁 첫 번째입니다 덩치가 커질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막 닭가슴살 뭐 이런 거 챙겨 먹잖아요 근데 사실 고기를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의 덩치가 그렇게 커지지가 않아요 뭐 고기 물론 좋죠 고단백이니까 칼로리도 높고 근데 말이죠 고기는 소화가 잘 안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고기를 많이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칼로리 때문에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 밥을 나중에 드시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었을 때는 그냥 고기만 집중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소화하는 효소들이 다 다른 거 아시죠? 고기랑은 야채만 드세요. 그렇게 해도 고기를 소화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여기 고기에다가 밥까지 같이 넣어주잖아요. 소화 시간이 8, 9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괜히 탄수화물을 같이 먹었다가 오히려 소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더부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다른 음식을 먹기가 힘드실 수 있다는 거. 물론 건강하신 분들, 장 좋으신 분들은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들어가는데요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은요 적정량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초과되면 은 오히려 우리 몸에서 가스를 일으키고 소화도 안 되고 딱 적정량의 단백질을 드시고 나머지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탄수화물은요 단백질이나 지방에 비해서 훨씬 소화가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비 같은 거는 단백질이랑 지방이 많이 엉켜있잖아요. 소화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갈비, 물론 칼로리가 높지만, 은 그걸 먹으면 소화 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야. 세 번째 법칙이 있데요 제발 한식을 드시라는 거예요. 식단의 지를 회원분들에게 올리라고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좀 몸에 안 좋은 걸 많이 드시더라고요 햄버거 드시는 분들 햄버거를 너무 자주 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편의점 음식 도시락 삼각김밥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긴 해요 하지만 장이 안 좋은 분한테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에 친화적인 한식을 드셔야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바가 있어요 우리 장에는 장내 미생물이라는 게 있는데 몸에 안 좋은 것, 안 좋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망가집니다 장이 점점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식이라는 거는 좋은 미생물이 더 많이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쓰레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세포들을 만들려고 먹는 건데 전산수치를 채우듯이 쓰레기를 집어 넣으시면 은 우리 몸이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왜 소화가 안 되지? 아 나는 왜 뭔가 속이 더부룩하지? 가스가 차지? 이렇게 하시면 은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던 어떤 동생은 되게 뚱뚱했어요 맨날 몸에 안 좋은 배달 음식, 뭐 인스턴트, 편의점 이런 걸 먹어요 집에서 해먹기 귀찮다는 이유로 그 친구도 매번 설사하고 계속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 안 좋았던 그런 게 있어요 반드시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네번째 버칙은요 칼로리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야식을 먹으려고 하세요 근데 전 제발 야식을 안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장은 워낙에이 필요해요 일을 하고 비워주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식을 먹고 그대로 자게 되면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위장을 계속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퇴근 후에 연락이 계속 오고 더과도한 업무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야식을 먹는 분들의 장이 그걸 겪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겠죠 그리고 휴식도 안 됐고 그러면은 계속 일할 업무 효율이 자꾸 안 나겠죠 우리 장도 자기 전에는 좀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2시에 잔다 그러면 최소 오후 9시 이후에는 우리 먹지 맙시다 칼로리를 못 채우더라도 먹지 않아야 다음날 아침부터 먹으실 수가 있어요 야식을 보통 늦게까지 먹기 때문에 아침을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야식을 먹기 때문에 수면의 질 또한 낮아져 가지고 우리 몸이 왕성하게 아침에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아침에 식욕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면 칼로리를 안 채웠을 때뭘 먹어야 되냐 다섯 번째 바로 과일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과일은 정말 저는 축복받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을 과일은 요 위장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지 가 않습니다 장을 쉬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과일은 섭취하자마자 프리패스에서 흡수를 하는 소장으로 넘어가요 일반적인 과일은 30분 내에 소화 흡수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소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9시 이후로 과일을 드셔도 전혀 지장이 없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과일은 위장에 머무르지 않고 소장으로 바로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음식물이 위장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일을 드셔 주신다 그러면은 과일은 신선한 냉장고에 넣어 두잖아요 그런데 과일을 상온에 그것도 높은 상온에 노출되면과일 어떻게 될까요? 부패되고 썩어버리죠 근데 우리 위장의 음식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과일이 들어온다 그럼 과일은 소장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과일이 썩어버려서 가스 형성을 합니다 오히려 몸에 좋으려고 섭취한 과일이 더 몸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일을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하고 과일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분이나 1시간 뒤에 바로 아침을 드시는 거죠 중간중간에 바나나 같은 것들을 드시고, 운동 끝나고 바나나를 두개 정도 바로 섭취합시다. 운동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막 씻고 한 다음에 막밥 드시는 분이 있는데, 에너지를 바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바나나 같은 경우가 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활용하기 아주 좋으시겠죠.